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알리 직구 쇼핑 하울입니다. 제가 알리에서 이번에는 무얼 샀는지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알리는 항상 배송이 늦게 오니까 막상 받으면 저도 제가 뭘 샀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이번 알리 쇼핑은 배송은 아마 한 3주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한 달까지는 안된것 같고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이거는 음 이거구나. 이건 아마 빈티지 종이일 거예요. 빈티지 종인데 디자인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산 거거든요. 어이구야 이 봉투가 좀 질기네요. 뜯어볼게요. 어? 이거 스티커인가? 아, 이거 스티커구나. 이거 스티커예요. 여러분 이거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런 빈티지한 디자인들. 되게 예쁘죠? 이거 진짜 빈티지 다꾸할 때 레이어드해서 붙이면 완전 딱일 것 같아. 이런 것들? 다 스티커 재질인가봐요? 이거 다 스티커인가봐, 진짜. 다 스티커입니다. 어, 예쁘다. 진짜 완전 제 취향인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스티커들.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빈티지한 종이세트도 하나 알리에서 시킨 게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거는. 그것도 오면 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다. 이런 빈티지한 메모지들. 을 제가 좋아하는 이런 영어 필기체 레터링. 이렇게 다양한 빈티지 종이들 스티커고 제가 다른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그럼 다시 여기다 넣어두겠습니다. 넣어두고 그리고 얘는 라벨이에요. 제가 이번에 라벨들을 몇개 샀는데 보시면 이건 라벨 스티커예요 이런 기본템 라벨들 이 위에는 스티커를 덧대 붙여도 예쁘고 글씨를 써도 예쁘고 아니면 스탬프를 찍어도 예쁘거든요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디자인이 특히나 라벨들은 굳이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뿐만 아니라 진짜 라벨링할 때도 쓸수 있으니까 유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라벨 스티커 팩입니다. 근데 이 팩은 좀 다양한 종류의 라벨이 들어있어요. 크기도 다 다르고 이 색상도 좀더 다양하게 있고 이 안에 문구를 이렇게 쓰고 프린트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판박이처럼 붙여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포장할 때도 유용하고 이런 거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써도 좋고 여러 종류의 라벨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또요거는 숫자 스티커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숫자 스티커를 자주 쓰진 않는데 이거는 좀 써보고 싶더라고요. 디자인이 예뻐서 나도 보여드릴게요. 약간 빈티지한 색감과 빈티지한 디자인의 숫자 스티커입니다. 예쁘죠? 무난한 게. 이런 거는 특히나 날짜 붙일 때 굉장히 잘쓸수 있으니까 한 팩만 한번 사봤어요 사봤고 이것도 뜯어볼게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 아 이건가 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제가 빈티지한 그림들을 몇개 샀거든요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빈티지한 일러스트 정말 예쁘죠? 진짜 진짜 예쁘죠? 이런 디자인은 흔히 볼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카드 사이즈의 빈티지한 일러스트들 동화 같은 느낌도 나고 약간 타로카드 같은 느낌도 나고 약간 카드캡터 체리? 고 사쿠라 카드 느낌도 나고 너무 예쁘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쓰지? 어우 이런 거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저는 이렇게 좀 진한 색감의 일러스트들이 예쁘더라고요. 물론 파스텔도 예쁘긴 한데 이것도 되게 예쁘다. 다들 무슨 여신님같이 이렇게어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건 또 아까워서 어떻게 쓸지 또 고민이네요 진짜 예쁘죠 이거 그냥 소장용으로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 같아요 스티커가 이렇게 두개 들어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어떻게 쓰지? 일단 오늘 알리 쇼핑 하울은 이렇게 끝났고 이렇게 끝내기엔좀 아쉬우니까 다이어리에 간단하게 뭘 붙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어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알리에서 구매했던 물품들 하울 영상이랑 그 문구들을 활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다이어리 꾸미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돌올게요 안녕, 바이.